저 하늘 얼어붙은 저 월파대야 왔나 얼굴 여인 사람들 뭘 찾아 헤매이나 저는 정에 마른 손길 아, 거리여 외로운 거리여 거절당한 손길들에 악캄가만저고요 아, 있을까? 전국은 너의 죽은 저 편푸른 숲에. 아 So